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해서 음. 이제 역쪽으로 가는 라인이고요. 음. 장사가 되셨다면은 네. 나쁘지 않은 달이일 수 있어요. 음. 제가 지금 음. 이제 매출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고. 얼마나 아세요? 떨어졌어요? 2018년도에 평균 매출이 그다음 네. 7,500 이상은 됐고요. 네. 2018. 몇 평이죠? 40평이에요. 40평에, 40평에. 네. 월세는? 월세 400개 4 400. 네, 부가세 10%고 있고요. 부가 10%. 네. 440에 관리비 관리비 30만 원이에요. 백 30. 네. 음, 7,500까지 나왔다고요? 네. 그리고 뭐이 12월 달뭐 그때 뭐 1억. 12월 달은 까지. 연말이니까. 네, 연말이니까. 아, 네. 네. 12월 달은 1억 저희가 음식 맛도 그렇고 손님분들께서 다 맛없다고 나가신 분이 손님들 맛없다 얘기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다 맛있다고 그냥 가서 아이씨 안 와야지 이러지. 또 솔직하게 <웃음>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단골분들은. 입맛도 다 다른 네, 거예요. 네. 평균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저는 표정을 네. 보고 먹을 때 느낌을 네. 보지. 네. 그리고 저도 항상 먹어봐요 제가. 네. 제가 먹어보고 제가 판단을 해서 음. 아 이거, 이건 거이 맛있는 거야 음. 그냥 밀고 가 이제 이렇게 항상 저도 또 놓쳐요 내가 맛있게 먹었던데 그때만 맛있었고 뭔가 또 빠졌을 수도 있어요 내가 놓쳤을 수도 있고 왜냐 직원들한테 맡겨놨거나 내가 있는데도 뭔가 시스템 바뀔 수가 있어요 자기데 편한 대로막시스템바뀌는 네.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놓쳤을 때 내가 캐치를 못하면 그게 한달 가잖아요 타격은 몇달 후에 나타납니다 당장은 안나타나 당장은 요 네. 당장은 네. 안 나타나요 왜 이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바뀌었지? 네. 왜 이러지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아, 네. 예전에 바뀌었는데 쭉 흘러왔는데 예전부터 이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손님이 떨어졌지? 그런데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차츰차츰 빠지는 것들은요. <웃음>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참 빠지는 요인이 뭐 아, 외부의 뭐뭐 음. 요즘 무한 임필이라든지. 음. 뭐. 손님들이 좀 경제도 안 좋고 좀 입지가 그쪽이 좀더 좋고 음. 또더싸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모이는 건지 음. 일반 고깃집들도 다 그걸로 변형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핫했다가 요즘 최근엔 음. 또 없고요 음. 네. 네. 네. 그러면 절대 네. 사장님 가게는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뭘 놓치셨나 네. 상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고 네. 가게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나 네. 그리고 직원들 관리는 어떻게 했나 네. 메뉴의 구성이 어떻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나, 이런 거다 진단을 해야 돼요, 제가. 네. 이거는 사장님이 저한테 진짜 원하시면 제가 가서 진단을 한번 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제 손에 장을 지지는데 네. 뭔가 많이 놓쳤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차라리 이 가게를 빼고 음. 또 다른 음. 뭐 그냥 아이템을 따로 선정을 해서 음. 좀 한번 새롭게 나가볼까. 음. 또 이렇게도. 1층 생각... 자리에요? 네. 주위에 직장인들이 많나요? 직장인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네. 그 역쪽에 조금 있고 음. 뒤쪽은 다 주택가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도 조금 높아요. 요즘은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 음.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늦은 저녁 시간대에 음. 젊은 사람들이 좀 유입이 되더라고요. 가게 오픈 시간이랑 마감 시간은 몇 시예요? 11시부터 11시. 거기는 이제 늦은 시간은 안 되니까. 고깃집 특성상 뭐한 11시 넘어가면 이제 보통 2차집으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최근 한 음. 두세 달그 그냥 아 이거 뭐하고 있는 건지 음. 뭐아 차라리 이거 문 닫고 쉬는 게 나은가 별한 음. 생각이 다 들었어요 사장님이 직접 다 일하세요? 네 제가 다 일해요 그 원가 비율은 네. 따져보셨어요? 그때였다면 틀려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40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음. 가게 직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 인건비 비율도 많고 인건비 비율도 네 식자재 비용도 음. 고기 가격은 싼데 음. 또 밑반찬 많이 나오고, 음. 거의 막, 막 퍼주다니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원가 자체가 좀 많이 높은 거죠. 음. 인건비 빠지고, 그쵸. 못 빠지고, 못 빠지고 하면 남는 게, 그래서 고생한 거에 비해서, 네, 예, 대가가 별로. 고기장사 힘들어요. 근무시간 11시부터 11시지만, 음. 뭐, 한 10시 에 나와요. 음. 준비하고, 또 퇴근시간 또 11시에 딱 가시잖아요. 그 위에 또 마감하고 하면 11시 반대. 음. 뭐, 씻고 밥 먹고 하면 뭐, 또눈 뜨면 또 나와야 돼요. 아 진짜 뭐 이렇게 힘들 바에는 차라리 뭐 수입이라도 좀 많이 들어오면 뭔가 보상이 될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장사를 해보면 야 이거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게 보여요. 되는 장사가 있고 안 되는 장사가 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처음에 이제 알고 가는 거 하고 모르고 가는 거 하는 거가 땅 차입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뭐 아이템도 어떤 아이템으로 음. 새롭게 해야 될지, 뭐 지금 권리금을 조금만 받고 나올지, 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음. 거기 보증금이랑 권리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제가 네. 그 매출 한창 많이 나왔을 때는 네. 권리금만 1억 8천까지 올렸었어요. 네, 네. 2019년도에는 음. 중반쯤에는. 조금 매출이 조금 떨어져서 제가 음. 한 1억, 한 2천에서 음. 5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이제 거래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음. 잘안 되더라고요. 음. 뭐 보러 온 사람도 없고. 보조금은 음. 얼마 들어왔지 4천이요. 사장님 4천이 들어갔을 때는 음. 얼마 줬어요? 제가 4천에 권리금 6천 주고 들어갔어요 음, 6천? 네. 원래 고깃집 자리가 아니었죠? 원래 처음에는 이제 소고기집이었었고요그 음. 다음번에 바뀐 게 이제 짬뽕집으로 바뀌었고요. 음. 그러니까 30평 짜리가 짬뽕짜리였고 음. 음. 그 다음에 10평이 부동산 자리였었는데 음. 제가 그걸 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깃집으로. 지금은 권리금 받기 쉽지 않아요. 아, 그럴 거 같아요. 지금 뭐다 통통비였는데 <웃음> 권리금 지금 누가 들어와요? 먹자 라인도 권리금이 음. 뭐 예전에 뭐 2억, 2억 5천든 어떤 음. 뭐 1억 단위로 쭉 떨어져 있고 네, 저는 홍대에 우리 그 들어가는 건 무권리도 막 들어가고 그래요. 애들 요즘 다 보면은. 어. 메인거리인데도 메인 네.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지금 막 무권리도 막 나오고 월세도 많이 깎였고 네 그래서 지금 권리금이 음. 제가 냈던 권리금 받고 음. 나야 되는 건가 좀 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그 정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면 좀 음.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음.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네. 지금 워낙 힘든 상황이라서 또 이번에 음. 또이차비행또 그렇죠. 이어져서 음. 더더군다나 또 쉽게 장사를 하려고 덤벼드신 분은 음.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다른 아이템으로 바꿀 생각도 있으시고 그렇게도 음. 생각을 해봤고요. 네. 자리를 아예 옮겨서 음. 또 해볼까도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4,000보증금에 원래 들어갔던 그것만 받을 수 있으면 딴 자리 들어가서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좋은 자리가 많이 나와요. 있거든 빨리 빼는 게더 답일 수도 있나요? 더 답일 수도 있죠. 아. 근데 좋은 자리를 보는 시야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 거를 나름대로 하는데 음. 나름대로 뭐 공부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예. 음. 저는 생각만 깊어지고 음. 예. 제가 보는 시야는 음.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음. 메뉴 보는 것도 그렇고 음. 아이템도 그렇고 원하시면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저도 어차피 도움을 요청하러 왔으니까 음. 도움을 일단 받고 싶습니다 음. 일단 네. 그러면 네.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일단 한번 봐야 돼요. 자리를. 가게 자리를. 네. 네. 가게 자리를 보고 장사하는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네. 보고 한번 판단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네. 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제 계세요? 저는 거진 있어요. 어제요 네. 네. 그럼 제가 저희 피디한테 전화를 드리라고 하고 네. 찾아뵐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웃음> 잘 되실까요? 죽을방 네. 법은 없습니다. 항상 방법은 있는데 네. 그걸 몰라서 문제죠 그리고 본인이 안 해서 문제예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본인이 하면 되는데 네. 내가 그게, 그것 게그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절실하게 찾아왔는데 내가 가르쳐줘라 방법을 네. 하면 돼요 그냥 공짜로 가르쳐주는거안 하는 거야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나? 아니거든요 아니 그 골목식당 봐도 네. 그, 뭐 의뢰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답답하더라고요 네. 아 사람들이 그, 좀 비싼 시간 내서 와줬는데, 그, 하는 행동들은, 진짜, 이거 뭐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그 부분도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사장님 스타일을 계속 파악할 거예요. 네. 파악해서 제가, 어, 알려드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저도 판단해요. 네. 안 되겠다 싶으면 애쉬탕처 전화 안 합니다. 네. 안 되겠다 싶으면 저는 애쉬탕처 사장님 자차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그, 감안하시고 보셔야 돼요. 네, 왜냐, 정확한 진단을 해드리고 싶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웃음>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찾아뵙고, 네. 네 판단 한번 해보죠. 감사합니다. 최선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네. 답이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웃음> 좀, 그렇다면, 좀, 좀, 좀. 네. 좀 상담이 됐나요? 네, 좀뭐 네. 나중에 좀 결과가 좋게 나오면, 음. 좀, 뭐 나름 기대하고 겠습니다 네. 방법은 다 있어요. 네. 모를 뿐이죠. 아생 어디 이 sa세요?? 너.. 너.. 그 net r e p 네, t <뮤> o 네, 네.